소찬이 티얼스 듣고 싶어요. 그클라이맥스 부분이요. 아 이거 골라서 네. 하는 건가요? 이거는 소지 선배님이. 아투원투 <웃음> 어, <웃음> 찬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슬픔이 가길까지 영원히 소리로 네. 소리로 네. 네. 자 안되면 진거 바바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부탁드릴거 있어요 어떤거 죠 있어? 마이크 이렇게 해주시면 안돼요? 1, 2, 3, 4 45486말씀하셨거든요아 이건 소정씨가 불러줬으면 좋겠어. 아그렇죠어 네네. 오케이 불러드리겠습니다. o m j o k 루 s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 o 키스를 해줘 날 n e 주는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. <목소리> <목소리> 바이 <웃음> 바이 <Bye, bye. 웃음> <웃음> 어떡해 우리 약간 코인노래방 온거 아니죠? <웃음>